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유... 아, 팬 여러분. 어,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맞습니다. <웃음> 신동구 <웃음> 자유국 TV. 자, 오늘 이제 3 8분 번째 시간인 거요저또 돌아왔습니다. 자, 신동구 제동님 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동님저 어떻게 그 신동구 자유국 TV는 그 사람이지 뭐 얼마나 되면 구독자가? 아, 구독자가요? 아직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예. 한7천한한500 갈까요? 야, 늘어난 속도가 이게, <웃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만명 돌파하시겠네요. 이제. 아, 그 1년 만에 만명 갈, 될 가능성이 제가 작년 4월 2 2일날개산했으니까요 예. 음. 지금 이제 한 달. 예. 정도 남았는데. 예. 잘못하면 뭐, 잘못한 게 아니죠. 자, 잘, 잘, 잘, 잘 되면. 잘하면. 만명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 우리 이제 신동보 자유 애국 TV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가셔가지고 어, 그걸 아십시오. 저 구독을, 구독신청, 그 구독을 누르면은 옆에 종 모양이 생깁니다. 근데 그종 모양을 한번더 누르면은 종 위에 이, 이, 삿갓이 생기는데 그게 종이 딸랑딸랑 운, 그 울리는 표시인데 그거, 그, 거그종 모양, 종이 울리는 표시, 삿갓 모양 표시가 나와야지 방송을 올리시면은 그 방송이 이제 알람이 오는 거예요. 알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기, 기, 기, 예. 네, 연락이 그, 오는 그, 거죠. 구독만 누르고 그종 모양을 안 누르시면은 예, 그게 안 갑니다. 예, 그, 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누르 예, 예, 눌렀는데 예, 왜 예. 알람이 안 오냐 그러는데, 그걸 꼭좀눌러주시고 예. 빨리 만명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그래가지고 또, 이 우파에 또한 명의 스타, 이 스피커를, 이, <웃음> 이, 예, 예, 우리가 배출을 해야지 또한 명의 또 전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제동님을 갖다가. 빨리 국회로 보내려고.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제, 정치적인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니, 뭐, 정치적인 하여튼, 예. 이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핵심 이슈인데, 예. 문제는 제가 예측한 대로 거의 100% 맞아요. 아, 그니까요. 네. 예. 그니까 저는 작년에 음.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예. 위장평화 이걸 냄새를 풍기면서, 예. 우리가 혹 가가지고, 뭐, 평창 동계올림픽 예. 지나면서 이게 완전 히 무도가 생기가지고, 이제, 그, 남북 사이7 정상회담 시작, 예. 해가지고, 3차 회담을 했죠. 예, 예, 그런데 미국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있었고. 했는데, 예. 이거 분명히 이 파산 날 거다. 음. 왜? 이게 결국 쏘김수인데, 예. 이 쏘김수에 놀아나는 것 같다. 음.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어요. 예. 어? 이건 아주 결국은 거대한 사기극으로 드러날 거다. 예. 예. 두고 봐라. 음. 이거 전부 정상회담, 이거 저 전부 다사기극에 쏘... 예. 넘어간 거다. 음. 음. 그리고 이게 쏘갔는지 쏘기 있는지 자부전 나중에 밝혀진다는데 지금 거의 다 밝혀졌잖아요. 다 밝혀졌어요. 그저 하노이 예. 미국 정상회담이 예. 결렬되면서 예. 이게 그 북한이 얼마나 쏘기 있는가, 정나라하게다나와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유엔, 유엔에서 무슨 뭐 평화공세 뭐 이런 거뭐 평화공세 펼치면서 그 사이에 또 핵무기를 뭐 여섯 개나 일곱 개를더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니까 예. 그 모든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들 예. 북한 문제 전문가 군사 문제 뭐 국제정치, 아니,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가지고 예. 쭉 주장한 게다 예. 틀렸어요. 예. 예, 뭐 종전선인이 있을 것이다, 연내에, 예. 어? 뭐 김정은이 답방할 것이다, 미군 예. 철수설까지 말이죠. 예. 이게 다 그냥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종전선언은 음. 될 수가 없다. 예. 조한미군 철선는어림 그 반품을 쓸 수도 없다. 예예.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거 저 정상회담 이거 한거 예. 사기국이 밝혀지는 순간에 깨진다. 네. 아 두고 봐라. 그리고 예.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예. 제가 이거 작년 사전 어, 싱가포르 1차 예예. 미국 예예. 정상회담도 이 파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런데 이제 파토는 내지 않고 대충 북한의 의중만 예예. 김정인을 직접 만나서 예. 의중만 타진하고 예. 어, 그 다음에, 어, 큰 맹부를 쌓은 거죠. 예예. 예. 예, 두루뭉실하게 합의를 했지만은, 예. 어, 북한을 일단 그 비핵화에 거기다 딱 집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번에 다시 만날 때는, 예. 이이 이제 파도 날수 있다. 예, 예, 예.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자가 박차고 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얘기는 했었는데, 예, 예, 예, 예.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하는데, 예. 이번에 박차고 나와버렸잖아요. 예, 예. 예. 예. 이러면서 제가, 어, 최근에 입수한 예예. 정부에 의하면은 예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예예. 북한이 지금 그~ 지금 최근에 막 보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예예. 그다음에 평양 근 인근에 있는 산음동 예그 예?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 예예. 거기서 계속 그~ 저 로켓 장거리 만들고 있다 예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동한다간이 놓았잖아요 예예. 이걸 다들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 우라늄 그 계속 채굴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웃음> 그, 그 우라늄 제철이, 예, 예. 고농축, 예. 그거를 시설 가동하고 있는 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예. 어, 가기 전에 예, 예. 이미 다 파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만 이 해담이 파타 어, 결렬될 가능성을 전혀 어느 언론도 보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예.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예. 근데 미국 언론의 일부는 예, 예.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예, 예. 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는 국내는 전혀 몰랐어요. 예, 예. 우리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청와도, 청와대까지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청와대 예. 국가안보실까지 예. 물론 당연히 대통령까지 전혀 예견치 못한 거야. 이걸 어떻게 예견치 못할 아, 예, 수가 예, 예, 있어요. 아, 전혀 예견 예, 예, 예, 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이게 그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그 예, 예. 까만 거래 그런 게 해담 한 20분 전에도 이거 뭐 해담이 잘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TV 시청하기로. 변인이뭐그분 발표한 게 있죠. 그뭐 TV 시청 단체로 TV 시청하기로 준비도 해놨다. 대통령과 TV 시청하다가 이제. 대변인 어. 대로 말 못했고 말. 민주당도 또 따로 TV 시청하는 계획을 해가지고 브리핑 대규모 TV 갖다 놓고 그, 그별 쇼를 다 했는데. 아니 그렇죠. 제 같은 아, 1인저 유튜브 방송 네. 하는 저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무수한 국가 정보망을 가지 고 있는. 네. 그 대한민국 그 지부에서 예. 그걸 전혀 몰랐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웃음> 요즘에 가짜가 많은데 가짜 국정원이 모양인데. <웃음> 네. 그러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는 그 이충근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예, 예, 예, 예. 어, 이충근 박사님 정도 그, 예. 그분 또 이충근 TV 하시잖아요. 예, 예. 정도 굉장히 그분은 굉장히 점잖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은지 씨 그런 예. 걸 암시를 줬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 정도 외에는 얘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예예. 저는 뭐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하지만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한거왜못 하느냐 이게 국가에일이 저는 참 이해가 없는 그런 현상이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게 얘기를 못 하는 게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 보고 싶은 아, 것만 봤겠죠. 아, 예예예 예. 그러니까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선일보의 그 3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북한 감시 피하려 북한이 감시 피하려고 수중 송유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옮겼는데 이거 위성 사진으로 다 찍혔네요. <웃음> <웃음> 그게 제재망이 예. 워낙 총총하게 음. 들어가니까 어, 당장 기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그, 그, 수중 해저로 예. 송유관을 걔 가지고 빼돌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위에서 보면은 해상에 그냥 배가 정박해 있는 걸로 그러니까. 망망대에 배가 정박해 있는 걸 보이는데, 음. 실제로는 이제 수중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네. 이 이제, 어, 이게 미국을 속이면서 이제 기름을 배에서 받아가지고, 어, 육상의그 저장시설로 이렇게 옮겼다. <웃음> 이게 이제 그우리나라의그 울산에 가면은 제가 그 케미칼 탱커나 이저 유조선을 탔기 때문에 아는데, 울산에 배가 들어가면은 30만 톤짜리 배들이 연안에 가까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음. 수심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해상에다가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돌핀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엄청 길어요. 뭐, 아유, 해외에 긴 데는 10km, 파이프라인이 10km입니다. 10km.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음. 길게 해가지고, 이제 해저로 해가지고,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잡아가지고, 음. 그 배에서 크레인이 내려오면 연결시켜주면, 그걸 쭉 끌어 당겨가지고, 이제 연결시키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는 이게 북한이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선가 이런 해저에 파이프라인을 깔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어디선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그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게. 음, 그 배가 파도가 치는데 으흥, 파도가 찰랑찰랑 치면은 배 그거에 따라서 배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거 아닙니까? 배가 예. 움직이고. 예.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안 터지게 안터지고 기름을 어, 받으려고 하면은 그, 그, 그, 예. 그거는 엄청나게 고도의 노하우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산유국 그러니까는 석유 정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첨단화,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설립이나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너무 갔다는 거죠. 근데 뭐 어딘지는 음. 뭐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건 북한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예. 북한이 그렇게. 워낙 제재가, 저 국제 제재가 예. 총총하게 들어가니까 거의 지금 그 한계상에 예, 봉착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께 왜 유엔 안보리, 예.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연례보고서를 냈잖아요 예. 그, 그게 우리 청와대에서 그, 제발 예. 지난번 저, 어, 9.18, 9.19 에 평양 방문하셔가지고 예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같이 저그 벤처, 벤처 타고 평양 어, 카프레이드 하는 어, 사진. 카프레이드 하는 이 사진을 제발 내지 마라. 예, 예. 아, 그렇게 유, 유엔 안보리에다 협조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예, 예. 근데. 그, 그거, 아, 그, 안그리 무시하고 다 내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대북 제재에 가장 앞장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예. 공범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공범이 돼버렸어요. 어, 공범처럼 이렇게 이, 이, 이 사진을 보면, 예.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네? <웃음>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적장, 그, 김정은이하고 같이 타가지고 음. 소름들는게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아마, 저, 그, 아마 곤란할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그게 공범이 돼버려 공범이. 공범이 됐는데. 공범을 기정사실 한 거라니까? 예. 게 비핵화 사기극을 지금 1년 이상을 지금, 저, 어, 펼쳤는데. 예. 위장평화공시로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이 같이 사기를, 예. 사기 공범처럼 되어버렸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러니 그 몇... 미국이 아니고 유엔에서. 유엔에서 아니, 아, 하면 이거는 아,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유엔이 또 그거를 뭐 제추, 저기 우리나라 청와대 차량하고 이그 김정은이 차량 재원하고 예, 예, 예. 넘버를 내놔라, 제출하라고 예, 예. 했다더라고그 이야기는 뭐냐. 김정은이가 차는 이 방탄, 타는 방탄 차량이 이게 한국에서 넘어간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 네. 뭐 걔들이 음, 그, 자료, 음, 음, 자료가 없어가지고 달라고 하겠습니까? 대조하면 해 보자는데 어떻게 보자 이게, 이게 데, 예. 대북 금수품인데 이게 예. 사치품으로 예예. 이거 또 전략물자라 그러던데요 전략물자죠, 이게. 이게. 예. 이, 이, 이걸 금수품인데 어떻게 평양에 들어갔느냐? 예, 예. 이거 말고도 그... 뭐 렉서스도 있고요. 그, 그 BMW도 있어요. 예, 예. 뭐 지, 어, 작년에 그그 그 백두산 갈 때는 렉서스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또뭐 BMW는 뭐 어떤 때 타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전부 다 금속품이야. 예, 예. 그게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냐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때도 우리 해외 언론 나온 게 이게 이, 이 차량은 이게 돈이 있다고 타는 차량이 아니라 탈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탈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음. 이 난박까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된답니다. 이게 그 뭐야 이전략 물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서 해외 외신이 나온 거는 뭐, 나만의 친구가 주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나왔던데, 그래도 면뭐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 소요, 이 포위망이, 이제, 청와대까지 쪼여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예. 그럼 근데, 이 사실, 이 사진이, 그, 뭐야, 문재인하고 지금, 저기 김정은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 사실은, 둘이 같이 날리겠다는 이런 의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참, 그 불길한, 불길한 예. 그, 저, 그, 어? 예. 장민이 저게. 음. 왜냐면, 유엔에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연례 예. 보고서에, 예. 이게 저 칼라로 말이죠. <웃음>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어, 김정은이가 같이 타서, 그것 음. 아, 평양시민들을 한해서 손흔들는 장면이 나와버렸는데, 예.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앞장서서, 예. 예. 대북제재를 유지한 게 아니고, 예. 예. 그, 구멍을 낸 사람처럼 되어버린단 예. 말이야. 그, 지금, 김정은이는 이미, 저, 전쟁 범죄자니까, 반일륜적 그 범죄자잖반 범죄자잖아요. 이미 지금, 얘는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예.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범죄자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이, 고, 이 손을 들고 차 타고 가는 게 그게 유엔 연례 보고서에 올라갔다는 거는 유엔에서 문재인도 같이 김정은이하고 공범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심각한, 지금, 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 어디, 음니가 브루나이? 브루나이, 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뭐. 지금, 캄보디아 가 계시죠? 오늘. 그다 친중 국가들 아닙니까? 그 거기 그게, 그게, 저, 왜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신남방정책이라는데 아, 국민들이 뭐, 신남방정책에 그리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 지금 국가에 살짝 이게 걸린 문제가, 예. 이렇게 두고 말이에요. 한가하게 무슨 신남방정책이냐고 그게 우리나라 큰 음. 국가 이게 뭐, 조금씩 걸있겠지만은 그 국가 진략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우선 근데 예. 굉장히 지금 다 다급한 게 북한 문제라고 예. 북한 비핵화 문제 예. 이게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이 (2월 27일날) 예, 예. 결렬이 되고 지금 오늘이 (3월 14일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 예. 예. 이게 근데... 아주 제대로 클리어가 안 됐어요 예? 예? 그 미국이 지금 이거 분석하고 말이에그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예예. 또 국민들한테 이걸 저 해명을 해야죠. 예예. 어 나는 현재까지 이렇게 해서 북한이 비핵한 걸로 알았는데 예예. 나도 쏘았다. 어, 내가 쏘길란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예예. 아니 나는 알면서도 뭐어뭐 어? 뭐 불가피하게 뭐 어떻게 뭐 다른 핑계를 대더라도뭐 하여튼 무슨 식의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한 마디 없이. 그냥, 한가하게 저쪽에 따뜻한 나라가 가지고 지금. 그게 거지, 거지, 사실상 뭐그 휴가 간 거지, 사실. 그 뭐, 좀, 예. 어떻게 보면 외유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외유같이 네. 보이면. 네. <웃음>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하, 그, 한반도의 미세먼지 때문에 완전 사람들 죽, 뭐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 중국은 또 소각장을 뭐 몇백 개를 짓는다 그러고 지금 뭐, 이, 이 동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 서해안 쪽에다가 중국의 동해 안이죠 그쪽에다 뭐, 소각장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뭐 온갖 뭐 정유시설 뭐 이런 네, 석탄발전소 등등 이런거 그 다음에 치면... 뭐 페트로콕 이라고 있대요 예예. 석유 그거 찌꺼기 찌꺼기 그게 제일 해롭다고 그러더군요 그것도 막 전부 중국 동해안 쪽에 밀집이 돼가지고요 예예.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일아니다 그거는 완전 그냥 바로 발암물질이래요 그게 예예. 전부 펜스풍 타고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도 안해 공동조사라도 한번 해보자 예예. 그러면 누가 근거가 없다는데, 그럼 같이 조사를 한해보자던가 예, 예. 뭔가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예. 그거 다 그냥 팽균치 않고, 뭐, 어, 우디 지금 저 난방정책이고, 뭐, 난방정책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게, 우리가 이제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 가지고, 예전에 52년도인가요? 런던에서 스모그가 껴가지고, 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공기 대기, 대기 오염 때문에. 아, 그 런던 수모그 보니까. 예. 한 일주일에 그냥, 그냥 스모그 같이 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만, 예. 아, 예. 1200명이 죽었다고 뭐냐. 아니, 만, 12,000명. 아, 만 2,000명. 예, 만이명 예, 예, 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당장 벌어질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전에 음, 후보 시절에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제대로 못한다고 뭐 그런 난리쳤고 수없이 많은 저기 환경 단체들이 박근혜 정권의 그뭐그 뭐그 초미세먼지 환경 이런 게 F F라고 낙제점이라고 그 피켓 들고 했는데 지금 환경 단체들 전부 입 다물고 있어요. 환경 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두 배가 늘었대요. 다 정부 보조금 받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아,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렇게 예. 활발하게 소위 그 제주 해군기지 건설할 때뭐 바위, 예. 뭐, 뭐 브룬비 바인가 위 예. <웃음> 바위 하나까지 그렇게 예. 보호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르 환경단체가 예. 온 국민이 미세 문제에 같이 가지고 예. 숨을 제대로 모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는. 그 그런 단체가 왜 필요한 거죠? 응.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름비 바이도 숨을 못 쉬어가 죽을 거 아닙니까? 아, 구름비 사... 바이도 어아 어, 어, 앞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름비 바이 살리려면 환경단체들 들고 올라야지 왜그뭐 입다 물고 있냐고. 그러니까 전부 사기꾼들이 가짜 언론, 가짜 박사, 가짜 저기 뭐 환경단체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니까 엉망진창이 돼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게 UN에서 이렇게 그이 대북 제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쪼쪼 쪼, 포위망을 쪼여오고 있다면은 예그 우리 몇 개월 전에도 이 북한 석탄을 지금 사왔다가 어 지금 우리나라에 반입해가지고 국내 뭐 PK 지역에 어떤 은행이 연루가 됐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한국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어이그 제재를 당할 은행이 제재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아, 그러니까요. 예. 은행 이야기 넣었는데, 그게 금융제재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가장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지금 북한에서 특별한 이야기 반응이 없어요. 어? 다 예예. 속이 났고, 예. 아, 김정은이도 고민이 많겠죠. 예. 근데 이 제재가, 예. 현재 제재는 더 철저하게 어, 집행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연례 보고서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진까지 내놨고 위반 사례를 내, 내버렸잖아요. 예예. 공개를 했는데 예예. 이거는 현재 대북제재는 더철저히 한다는 얘기야. 예예예. 그죠? 예예. 일체 어,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웃음> 못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예방적인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그래도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듣는다. 예. 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안 한다. 하면 또 제재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예, 예. 가장 유력한 제재는 중국의, 예. 중국의 은행 중에 북한과 예. 거래하는 음, 은행 이 있죠. 예. 그거 완전히 차단합니다. 예. 예, 그거는 틀림없어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의 돈을 완전히 쥐어버리는 거예요. 음. 예, 그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만간에 집행한다고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은행이 북한하고 거래의 임시가 조금 있다 하면 이미 음. 미국 재무, 어, 재무부에서 예. 한국은행이 다 개별접촉을 한걸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조금도 그게 오해받을 행동 가지 마라. 예, 예. 바로 대제 들어간다. 예, 예. 이렇게 철저히 돈줄 을 조합을 뭐예요 지금 그렇게 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기,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아 우리가 뭐몇건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정부적 판단에서 어, 유보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웃음> 그러니까는 한번 봐주니까 한 번만 다 하면 날려버리겠다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볼튼 예. 저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에 예. 명확하게 다시 밝혔어요 예. Total nuclear d i 예. 그러니까 완벽한 예. 그저그 비핵화 예. 조치 그런 게뭘하게 대륙간 탄도탄, 예. 미술, 예. no ballistic 예. missile, no c h e m i c a n d bio weapons 그러니까 생화후기 No enrichment and processing. 그러니까 예. 우라늄 제철이, 핵연료 제철이 이거 예. 포함해서 이거를 다 포함해서 토탈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오셔라 예. 그렇지 않고는 예. 그렇지 않고는 일체 그 제재 해제는 없다. 예. 오로지 요이 a f t 라고딱 그거 이 강조를 냈어. 양 아. 양쪽에 이게. 그저 저그저 표시를 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after d h a f t 요거 예, 아는 일치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예, 그 딜은 있잖아요 협상 예, 예, 예. 예. 그래는 전부 사기다. 예. 그 evaporating 그 정발했다 정발. 아? <웃음> 어? 그러니까 정이 풀었어.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든 이거 저 어, 어, 그래는 all of deal이라고 해놨는데요. 예. 이거 사기 그래는 이 예, 정발했다. 그, 무효다. 예. 무효다, 무효. 예,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는 이, 이 모든 걸 포함한 완벽한, 예. 포탈, 어, 뉴클리어 디스 아마모터가, 그 비핵화 있지 않은 한, 예. 저, 저, 제재, 해제, 이거 말도 꺼내지 마라, 이랬다. 아. 예. 그러니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거는. 음. 예. 그리고 지금, 그 어, 볼튼 보좌관이, 예. 그 이전에는, 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 주로 표면적으로 나와가지고 예, 했는데, 예, 예, 예.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에 그걸 나가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게 표면에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볼턴이 이걸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해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볼턴이 그 원래 유엔 대사 했잖아요 예. 그 유엔 대사 마치고 언론 인에서몇 분을 이야기해서 예. 북한 비핵화는나만이 어? 북한을 흡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웃음> 예. <웃음> 가장 어, 손쉬운 방법은 예. 그리고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나만이 북한을 흡수하는 거다. 이데 이랬어요. 이래, 아... 그러니이 연장선상에 쭉 보면은요 결국은 저 미국이 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예. 예, 그리고 레짐 체인지 예예. 이런 목표로 확실하저 어, 설정을 다, 다시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 동안은 이제 충분히 예, 음... 그, 그 대화에 응하면서 진심도 다 파하고 악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한테도 달리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어. 그리고 미국도 그러잖아요. 예. 이번에 결릴라 내고 트럼프가 저 워싱턴에 돌아갔을 때 예예. 거의 개선장군처럼 그저 대우 받았습니다. 여야 뭐 언론 예. 그 트럼프 씨라는 언론도 많잖아요. 미국도 예. 한 군데도 그 협상 이번 게릴라 내고 잘못된 단데 없어요. 잘했다. 그래 트럼프 이번 힘을 받았어.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음. 인마들이 지금 음동한 짓을 했다. 음, 내가 음. 해담을 하고 있는데도 그 시간에도 음.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예. 그런 데 다른 방법이었다. 예. 이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결국은 때릴 수밖에 없, 어, 없다. 북한 정권 붕괴로 예. 가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타격을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심리 정보전. 그러니까, 정부작전에서 사실투사를 하든지, 예.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투사를 하면, 이, 뭐, 뭐, 삐라가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고. 뭐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예, 또 방송이 있을, 대북방송을수있어 북한 주민들이 있... 외부가 지금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또김정은한테 얼마나 쏘갔는지, 이거를 예. 예. 바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 노력을 예. 하는데, 금융제재하고 예. 대북 뭐 정부 유입, 예. 음? 이걸 같이 들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CNN은 북한 지금 물들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CNN이면 반 트럼프 예, 그 매체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산음 동서 어, 생산된 미사일이 동창리로 옮기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가지고 뭐 위성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걸어놨고 트럼프가 사흘 연속 실망스러울 것이다. 뭐뭐 뭐 이런 이야기 뭐 하여튼 그 이미, 예, 예, 예. 예. 이미 그, 그러니까 협상의 에한 음. 비핵화는 끝났어요. 니까 그러니까 뭐 갈루치, 저뭐 이런, 이런 분들, 이 미국의 핵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굳이 당근 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갈루치가, 예. 갈루치가요. 갈루치가 제가 미국 국방대학원 나왔잖아요. 예. 미국 국방대학원의 첫 과목이 예. 스테이트 크래프트예요. 지구,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이제 에, 거기에서 국가안보전략 프레임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음. 예. 그다음에 세미나 위주로 수업하는데 갈루치가 그 담당. 교수였다니까요. 아, 갈루치가. 예. 아, 그리고 예. 거기서 이제 그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생겼을 때그 예. 제네바 막 협의 협상 그 주역이 있잖아요. 미국 측 대표였잖아. 예. 예. 갈루치가. 예. 그런 예. 사람이에요. 그런데이 사람이 사실은 비핵화 협상을 해 가지고 캐도 지어주고 그때쏘아 가지고 가해 가지고 결국 그 사기극으로 나아버렸잖아요. 예. 그 실패한 작물이에요. 갈루치가. 그 최고 전문가네요. 네. 최고 전문가지 그러니까 이제 갈루치도 지금은 그 실패했다고 인정해요. 예. 예. 자기가 그때 그, 그 북핵 협상 대표였지만은 예, 예. 자기가 저 실패한 거 인정한 사람이라니까. 요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런 게 아니 반성을 음. 반성을 깔고 이런 이야기하는 예. 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로버트 아이논 이이이 이, 분은 옛날에 보니까 저기 어 국무부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예, 예, 예. 이분도 문 대통령이 최대의 피해자다 패배, 패배자다. 최대 패 패배자다 이렇게 해 놨네요. 네. 패배자죠. <웃음> 패배자죠. 왜냐면은 같이 짜고 친고스톱이 예. <웃음> 좀좀말이 어. 표현이 맞는지 사기 모르겠는데. 사기도박 판에서 이게 사기 치다 <웃음> 걸리면 어쩌고 손모가지 자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야, 지금 전통 그 김지은이 하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예. 굉장히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예, 예. 예. 왜냐면 아니, 사기국이 뭐 정말에 다 드러나 버렸는데. 아그 뭐. 미국에서 응, 그 조한미 대사관에 그한국의 대사관에다가 대북 제재 담당관을 하나 이렇게 또 특, 특별히 보낸대요.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어디다가 한국, 어디다가? 그 조한미 대사관에다가. 아아 아, 아, 아, 그럴 <웃음> 수 있지. <웃음> 그 보낸대요. 그 한국계 미국이니까 응, 한국어도 잘하고 저기 뭐 영어도 잘하고. 음, 이 네, 그래서. 거. 네. 완전히 빠꼼이 전문가를 이제. 보낸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거기 수장이 또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예. 극비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극비리에 들어오는 걸 언론에 나왔더라고 요 <웃음>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예.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요 예. 미국이 거의 지금 거의 패싱하는 것 같아요. 예 거의가 거의 확실하게 예안 예. 주는 거야 정보를 예. 안 줘요 안줘 그러니까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미 네. 저 하노이 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까 그,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이 에이. 이게 거의 행해야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은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인가요? 그, 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 예. 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아, 저도 그 뭐, 그거 잘안 보는데 TV 잘안 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워낙 그래서 나중에 봤어요 한한 예. 한 시간 가까이 하는데 한한 한 시간에 거의 한 3분, 3분의 3 1 이상 한한 한 25분 내지는 윤설을 못했어 음, 예.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은 예. 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어,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예.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 이제 블룸버그통신이 예. 작년 9월달에 이야기를 했대요 예. 어? 수석 대변인 얘기하고. 그 얼마 후에는 뉴욕타임즈는 아예 에이전트, 그런 TV라는 예, 예, 예. 얘기를 해버렸거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 예, 예. 그때는 가만, 아무런, 그, 그게 다 반박도 안하고 예. 어, 우리나라, 저, 저, 저, 저 문재인 정권 특기가 있잖아요. 언론, 이런 거 하면 언론, 바로 그냥, 그, 저. 언론 탄압. 예. 어, 그거 뭐야. 그거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고소하고 말이죠. 고소하겠다. 예. 어? 어, 이거 해야죠. 한데 한마디 항의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어, 이거를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듣지 않도록 좀 해달라. 예. 그 외신 이야기 인용한 거란 말이야. 예, 예. 야단나서, 야단나서 예, 예. 뭐 국가 원수 모독, 뭐, 없어진 모독죄까지 덜 먹이면서. 모독죄는 없어진 지가 언제 언젠... 노태우 정권 때 없어진 거 아닙니까? 1 9 8 8년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야단 국가, 하여튼 원수 모독죄까지 덜 먹이면서, 예, 예. 이 거의 원내대표 연설을 그냥 한, 3 0분 가까이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내 대표 그그 이게 연설할 때 단상에 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또 이게 윤리위에 제소돼가지고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강당에서 홍영표 자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하고 다그 윤리위에다가 제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 하더라고요. 제소 한고 알고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그럼 물론 또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예, 예. 그 나경원 대표를 또 윤리 제소. 했고 예. 이어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영표, 예. 그 다음에 이해찬 당대표까지 예. 리 이거는 의사진행 방해다 이거야.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아, 국민의... 그죠 원내대표는 제가 그분 취지자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고 <웃음>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예. 그게 전혀 1 2개가될수 없어. 어, 국회에서. 아니 국회라는 게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국민의 <웃음> 의사를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독재죠, 예, 독재.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예. 잘 모르는 사람도, 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옹호하고, 어? 그 진짜 수석 대변인 또는 뭐 간첩 이야기까지 외신에서 보도할 음. 정도로 예. 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저는 그, 어, 그냥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쪽 편을 들었잖아요. 예. 예? 그다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이야기한 걸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리고 이게 그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걸 갖다가 그 조국 조국이 뭐랬냐면 그 유신 때나 조국 민정수석이 예전에 이제 민정수석 하기 전에는 그 저기 뭐 박근혜 정권 뭐 그때는 그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거는 그 저기 아 그때 뭐랬냐면 그 그때 박근혜 대통령 누드도 와가지고 그때 표창원 의원이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표창원 의원이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아, 예. 그 어, 소속 국회의원이 예. 아니면 그러면 대통령을 밝아벗기 가지고 인격 예. 살인한 그림을, 예. 누드 그림을 국회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그죠. 그 이상 모독이 어디 있어? 그죠. 그거는 아, 그러한 당이 예? 예? 그 소속된 그 국회의원이 소속된 예. 당이 예. 국가 원수 모독을 운영할 그게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는 <웃음> 그때 그때 한창 이 저기 저 이쪽에 이저 우파 이 진영이 자유진영에서 자유의국지정에서, 야, 이거 국가원수모독죄 아니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들고 올라 나니까 조국이, 조국 그때 서울대 뭐 했나, 뭐 교수였나, 뭐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야,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거는 그 유신때나 있던 이야기다, 뭐 그런 식으로. 아, 어, 해, 그때는 또. 그때 발표만 그런 한다. 식으로 발땜한다고 <웃음> 그런 이야기 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국가원수모독죄다 하고 이해찬 그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한, 이, 이 사람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국에다가 말 못하는 거는 영어를 못하니까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는, 뭐, 못 알아들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하니까는 욕하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도둑이, 도둑이 재발 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웃음> 예,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들이 뜨끔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한거예요 예. 예? 왜냐면 음.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은, 예. 자기 스스로 그냥 하잖아요. 예. 발이 지리잖아요. 예. 딱 그,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 안 그러고는 그렇게, 아, 어, 외신에서 보도한 걸 제발 이런. 말안 노도록 좀 해달라고 이게 뭐가 음. 사실 토대로 얘기한 건데 예. 지인의 말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그걸 왜 그런 문제 되느냐 이거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난감한 게제 보고 야도구 베이비 하면은 이뭔 소리지 인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야 개새끼 하면은 우 나한테 여기 어 이제 이거 똑같은 거죠. <웃음> 그래서 예. 지금 저 우리나라 이제 문제 이제 끈이요. 워낙 그 실증이 많잖아요. 실증이 예. 뭐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예. 그 뭐 소득이 올라가면 뭐뭐 뭐 성장이 된다는데 완전 음.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어려운 국민 이 없다니까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어그다음 예. 청년 알, 실업자 알바 알바생도 그러니까, 알바생 예. 이러기까지 예. 전부 아우성이잖아 아우성 예예응 거기 예. 예? 경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이 안보 문제 안보는 지금 뭐 북한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런 변화 게없다 이거야 예, 예. 핵도 그대로 있고 예. 계속 더 생산하고 있고 예, 예. 예? 어이,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저 추가로 생산하는게 6기를 생산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예. 어 그런 그런 놈들이 핵 비핵 화를 했다고 평화가 다 왔다. 한반도 신평화시대가 도대, 도래했다. 예. 신한반도 배, 뭐 평화체제가 뭐다. 짠! 그 저, 거짓 평화 이거를 모두에들 예. 떼어 놓고 대신에 우리 안보는 예. 그냥 다 해체 버렸단 말이야. 예, 예. 전방에 경찰도못 하잖아, 심지어. 금방에. 그 다음에 병사들 평일날 외출해가지고, 뭐, PC방이든 예. 뭐, 중심, 뭐, 매터진데요 예, 예. 어? 훈련과 체력단련 안 하고, 뭐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게 핸드폰만. 예, 예. 그래서 안보를 이게 그냥 정신무장부터 다 해체했다, 이거야. 예, 내가 보기는. 에 예, 예.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이게 정권이 제대로 붙이겠습니까 예. 예, 이게. 예, 그러니까. 네? 경제부터 안보, 사회 곳곳에 예. 미신먼지 이르기까지 국민들 지금 불만이. 예. 불만이 그냥 이게 그냥 차올랐어요. 차올랐어요. 예. 지금 임계점을 가했다니까요. 예. 그이 정권이 오래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못갈것같 그러니까 내가 제가 좀 전에 뭔 생각이 드냐면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게 어,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낸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맞는데 그런 어, 그 말을 듣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까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그렇게 쳐. <웃음> 그런게그 도둑이 제발 지낸다 말이 그~ 래놓은 거고 그다음에 아~ 그래가지고 저~ 하노이 정상회담 저~ 미국 에담 어~ 개별되고 예, 예.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뭡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예, 예. 재개 그걸 음.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을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그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예, 예, 예. (5.15) 그 국가안전보장의 <웃음> 전체에서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외교부에서는 당연히 미쳐하고 협의를 했겠죠. 네. 개성공단하고 어? 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음. 꺼내니까 미 국무부에서 <웃음> 실무자가 NO! 한번에했 NO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부가설명도 없어. NO! 그러니까 네. 예. 나중에 뒷이야기는 무슨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라고, 나도 정신 나간 소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스토킹 수준이에 어느 시문에. 그 <웃음> 스토킹 취급는문제인폐앞으로서지가 어, <웃음> 아니, 미국에서 노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날 또 뭐, 우리 국내 청와대에서는 뭐, 미국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 거, 국민들한테 거짓말 한 거지 뭐. 거짓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입만 염물로 거짓말이야.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 그, 일본에서도 어, 한국에다가 어, 저 비자 중단, 뭐,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 등, 뭐, 금융제재, 뭐, 온갖 제재가 다 들어온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저 나, 남쪽에 가가지고 남방, 신남방 정책. 그게 그 중국의 일대일로 하고 연결되는데, 거기다가 투자하겠다고 또그 가가지고 거기 가 좋다고 해 해거리고 있으니까 참 너무 중을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지금 그 남북한 비핵화 사기증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예. 어, 김정일 전원이 속이고 예, 예.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까지 예, 예. 북한하고 공조한 거예요 공조 예, 예. 사기 그 비핵화 사기 그 대사기 그에 예, 예. 공조 정권이 라니까 이게 나는 보니까 올해를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예요 둘다 둘다 올해 올다 어, 예. 같이 공멸를할 예. 수도 있다 이거 아,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예? 정권 자체가 예. 무너진다니까요 예. 북한 정권은 당연히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까지 공범이 돼가지고요, 같이 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공범이 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어, 반인륜적 범죄 행위자로 이렇게 처벌,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당연히 그럴 그런 네. 되죠 예. 그런데 그런 불행이 오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요. 어, 어, 잘못된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밝히고 예. 국민들한테. 예? 예. 그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이거 정확하게 내놔야 돼요. 예. 사실을 토대로해서. 예. 전부 거짓말로 드러난 거를 가지고, 그걸, 그거를 전제로 한 정책은 전부 다 유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안, 안 그러면 큰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정권의 불행이 아니고 이 국가적인 불행이 될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 차려가지고, 예. 이 난국을 정말 슬기롭게, 예. 음. 어, 극복해야 될 거로 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 일단은 어쨌든 간에 배가 침몰할 때는 빨리, 피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됐어요. 이미 지새끼들이 많이 나와. <웃음> 원래 그 지새끼들이 저 지진 일어나기 전에 먼저 도망간다 그러거든요. 아,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 청와대에서 많이 그만 두더만 해. <웃음> 예. 그럼 <그건> 모르겠어 <웃음> 아니, <웃음> 요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더라고요. 예. 그 언론도좀 정신 차려야 돼 빨리 도망 예.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 또 하면... 사실 보도 제대로 못하 가지고 예측도 예. 못한 언론들이 여전히 그 이상한 사람들 나와 가지고 예. 어? 반풍수 집안 망치들 <웃음> 이야기 <이랑이> 있잖아요. <웃음> 무술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정신 예, 차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언론이 개판 치니까 유튜브 보는 거니겠어요 <웃음> <웃음> 언론, 언론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예, 다음, <웃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